안녕하세요 최고의 제품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MD용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직구 리뷰를 진행하면서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수동 발전기를 찾아달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정말 특이한 아이템에 관심이 많습니다 수동 발전기는 손으로 돌리는 발전기일까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수동 발전기를 검색해봤습니다 나오네요 정말 단순하게 생겼고요 판매량 690개 고객평점 4 7 어? 제 예상과 달리 수동발전기는 많이 팔렸습니다 크기는 작은 인버터만 하고요 손으로 크랭크를 돌리면 전기가 생산됩니다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USB 단자가 두개 3에서 15V까지 전압을 세팅할 수 있는 출력단자도 있습니다 수동발전기를 구매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구매평을 본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수동발전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주로 구매했습니다. 전쟁터로 나간 아들이나 애인에게 보내려고 한 것일까요? 요즘은 전쟁터에서도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젊은 병사들은 태양광 발전도 할수 없는 어두운 참호 안에서 수동발전기를 돌리며 핸드폰을 충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동발전기 이외에 젊은 병사들에게 필요한 물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알리익스프레스를 검색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물건은 응급처치용 지열대입니다. 팔이나 다리의 출혈을 10초 만에 막아주는 제품인데요. 5,000개 이상 팔린 지열대가 수두룩합니다. 지열대는 대부분 러시아 사람들이 구매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의 보급이 안 좋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야전용 정수 필터도 몇천개씩 팔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26,000원. 한 손에 들어갈 만큼 작아서 휴대하기가 편하고요. 박테리아까지 걸러주는 멤브레인 필터 제품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정수기와 동일하죠. 지금은 추운 겨울입니다. 병사들은 일회용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통에 눈을 담아 녹인 후 필터로 걸러마시는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제네피셜입니다 야전 정수 필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람들이 비슷하게 구매했습니다. 타이킹에 사용하는 비상용 방풍호일 담요도 많이 팔렸습니다. 두꺼운 담요처럼 따뜻하지는 않지만 가벼워서 휴대가 간 편하고요. 찬바람과 비로부터 체온을 보호해주는 담요입니다. 지난 5월 중국 황산에서 열렸던 울트라 마라톤 경기 중에 악천으로 21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은박 담요를 지급받은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은박 담요는 악천후 속에서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생존 아이템입니다. 1년째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슬픈 일이지만 국제 인터넷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병사들에게 필요한 야전 군수물자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MD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